되잖아. 가지. 너가 못 이겼잖아. 가지, 지지 빨리. 아니야. 가지해, 지 가지. 아야. 가지해. 너가 버잖아 나도 이기고 지 너가 진 거잖아, 근데. 음, 나도 이기고 지 너가 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. 나도 이기고 바이 해봐 그면엄마가이 응. <웃음> 가위바위보. 응. 엄마 이겼지? 언니는 엄마랑 이겼잖아. 너가 못하는 거 어떡해? 응. 나를 이기고 싶어. 그럼 이번엔 너도 못낼 뭐 건데. 응. 찌또 때는, 찌만 내니까 그치지. 묵네, 이번에는. 응. 어? 가위바위보. 응. 응. <웃음> 그러니까 지는 거야, 너가. 나그이겼다 봐봐. 아니야, 봐봐. 돌이 있고. 여기 종이가 있어 돌이 종이로 감싸니까 종이가 이기는 거야 그래 엄마가 이거 모자게는 이거 고 안돼? 어, 가위바위보 그러니까 너가 이 그러니까 지는 거야 봐봐 테리야 <웃음> 믿지 말고 그걸 믿지 말고 응. 테리야 묵해 묵해 가위바위보 <웃음> 이러니까 지는 거야 테리야 나 엄마 이거 믿지마 믿지, 믿지 말고 나 이거 할 거야 믿지마 믿지마 어. 뭐낼 거야? 이거 너 가위내 가위 가위낼 응. 가위, 가위 낼 거야? 아니 빠낼 거야? 응. 가위바위보 어머 어머 <웃음> <웃음> 어머 갑자기 그쪽에서 손이 나오네 <웃음> 그러면 묵네 알았지? 묵너 보내기 가위바위보 얘..뭐야 어, 이거 나부어 <웃음> 졌어 이러니까 지는거야 내가 이거. 이겼다!!! 니가 지... 엄마 계속해 나는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. 아니야 너가 졌어 아니야, 아니야. 이렇게 한, 했는데 내가 도와줘 이렇게 할 하... 아니야 이거 했잖아 이거 했잖아 이게 뭐야 내가 엄마가 그거 할 거야? 가위바위보 그러니까 너가 지는거야 아아 야! 같이 하자 너가 이기게 해줄게 너뭐 낼거야? 가보 와! 엄마가 좋네? 가위바위보 가위 이렇게 해아 <웃음> 그럼 엄마가 뭐가 돼? 언니 이런거 해 <웃음> 믿지마 믿지마 이뭐 이렇게 해 이렇게 어 알았어 가위바위보 가위 이겼다 <웃음> 그 마주 바꾸는게 <쓴> 어딨어 <웃음> 언니, 그럼 내가 한다 내가 이기면 태리가 이기 엄마, 어. 나보낼 거냐면 응. 보자기 할 거야. 아 알았어. 네. 어, 가위 바위, 바위, 바위 보. 보. 아 뭐야? <웃음> 나낼 가위 낼 거야. 가위 낼 거야. 카위 <웃음> 바위 보. <웃음> 내가 이겼어어 가위 낼 거야? 아, 알았어. 카 가위 <웃음> 바위, 바위 보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다시? 나 주먹낼거야 아, 가위바 <웃음> 주먹낼거야 어? <웃음> 내... <웃음> 심리전 언니는 엄마가 하 나는 안지겼다나 <이겼잖아. 웃음> 엄마 나가. 어? 둘다 똑같으면 어 두, 두번 태리가 두번 이겨 똑같으면 어.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똑같아 이제 다지해너두번 <웃음> 이겼어 나두번 <웃음> <웃음> 이겼어 나위에난 가위할게 어, 알았어. 진짜로. 어. 가위 고할학 가위 할 거야? 가위 바위 보. 너가 그러니까 지는 거야. 학교때부어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고내학교때부 가위 바위 보. <웃음> 아빠였잖아. 너희들은 엄마한테 안 돼. 엄마 하나 빼기하자. 내가 하나 하나 빼기하자. 하나 빼기. 어? 빼기, 빼기? 안내맞은다 가위, 가위 바위 보. 보. 하나 빼기. 오. <웃음> 가위 바위 가위, 가위, 가위 바위 보. 바위 보. 어? 하나 빼기. 아왜막 야, 야, 둘다 똑같은 걸내 어떻게? 근너 하나만 남았어. 손 하나. 가위 바위 보. 엄마, 엄마, 만가위 바위 보. 테리아, 누로라 거기를. 이제 야 이런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. <웃음> 언니는 화나면서 받아들인다. 응. 음. <웃음> <웃음> 화나면서 받아들. 아이 누워. 음. 너가 졌잖아.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너가 이겼다, 그죠? 와 너가 이겼다. 음. 아우 정말. 뿌듯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아, 빨리 자! <웃음> 아유, 콘 여기 떨어져있어? 너 안.. <웃음> 가갖 놀라고! <웃음> 너 왜? 갖고 놀라고! <웃음> 네. <갖고> 놀 <웃음> 어, 야! 하 <웃음> 어,